아, 어, 옷 이쁘다. 어, 이쁘다. 1100엔 밖에 안 해? 대박인데? 엄청 나중에 여기 한번 볼까? 여기 허? 고양이! 아, 네. 어, 진짜 이쁘다. 완전 여기 빈티지 샵 어, 지금 너무 흥분했어. 근데 좀 가라앉혀야 돼. 이도 이거 음 이렇게 큰 거를 붙여 뭐야? 근데 너무 비싸 보여. 아니야, 그런 도안 됐어. 아 언니. 진짜? 대박이다. 이쁘다. 응, 미카 여기서 거 어떤 노미카? 저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더워? 2 <웃음> 3도잖아요 언니 저기서 니고있 야, 우리 둘이서 저거 금더올수 있어? 어, 어. 열심히 해볼게요, 언니. <웃음> 너무 좋은데. <웃음> 헐. 나 삼각대 안 가지고 왔다. 대박. 이런 건 남자친구랑 가야 되는데 언니랑 와서 괜찮겠니? <웃음> 너무 예쁘다. 나 이건 진짜 데이트고 어 영상만 찍어주도 너무 괜 <웃음> 언니가 바꾸는 방향이 <웃음> 방향이 후진을 <웃음> 하고 있네요 언니 <웃음> 한번 바꿀래요? 한번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어, 그러면 어, 기치저지에서 3년 살면 이렇게 됩니다 <웃음> 여러분 3년 이상 사시면 <웃음> 여러분들도 너어갈게 <너무 많이 웃음> 전공이 됩니다 언니 선물 이거? <웃음> 내 거야? 언니 선물 <웃음> 언니 <웃음> 생일 선물 겸가족이 도와준 겸 언니 가는 겸 가는 경아 엄청 막, 막 그런 걸 아니고 한번 열어 봐요. 아니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 그 선물 포장이래요. <목소리> 어 이쁘다. 내가 딱 좋아하는 색. 이뻐요 괜찮아요? 좀 가을색인데. 파이라이다 오, 멋쟁이야.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이야. 근데 이, 이 언니 같이 보면 또아 다정아 이거 좀 너무 비싸. 샤넬이잖아. 아니야 괜찮아. 이럴 되게. 거 뻔하니까. 명품 사는걸 본적이 없으니 이랬거 무슨소리야? 저기 남자 어. 셋터 떴네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<내가>? <웃음> 저... 잘하시고, 너무 잘하시네 <웃음> <잘하시고. 웃음> 어? 이거 어 <어머나. 웃음> 네. 네. 네. 네. 고맙습니다 교통사고 아, 할까요? 교통사고 할요 이거 가르쳐준 대로 하는데 나 안가? <웃음> 아까, 아까, 아까에 비하면 가고 있어요 훨씬 아 근데 회전을 막 하는 것 같아요, <웃음> 언니 <웃음> 안녕 <웃음> 의자 한건 아닌데 나만 팔을 들줄게 어, 언니 저는 이게 뺑글뺑 <웃음> 어 언니 바람이 부니까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우리 나무에서 벗어났어요 어때 내일. 결혼하는 소감이 어때? 내일 어깨가 괜찮을까? <웃음> <웃음> 근데 다들 진짜 데이트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구나 언욕 유혹하시라 그요 아 근데 여기 막 진짜 예쁘지 하늘이 네, 하늘이 네, 근데 맞다. 하늘도 진짜 예쁘고 날씨도 좋고. 수필을 말인데 추천 산장인데도 하나도 아 진짜 드레스가. 근데 <웃음> 어디로 나가야 돼? 에, 네? 다시 왔어. <웃음> 아까 길치라 가지고... 아무것도 몰라. 상태 음, 지금 일단 산책이랑 말랑칼타도 예쁘다. 아그러게 아까 우리 막옷옷 옷 보러 가리라고그랬어 미, 데 잠깐만. 근데 그래. 진짜 예쁘 어. 니트가 진짜. 귀여웠어. <놀람> 아, 단 어, 이거 포인트로 하나만 입으면 되잖아요. 그렇겠다. 너 이거 잘 어울릴 것 같은데? 예쁘다. <놀람> 하다. 하다. 하다. 어. 진짜 딱 아시다의 그런 의상이다, 야. <놀람> <밑에는>. 어, 예쁘다 <놀람> 그래도 유령이랑. 어, 왠지... 어, 왠지... 부담... 아, 시장... <웃음> 우와... 우와... 우와... 와 우와... 우와... 우 I'm going to talk b o u t the f t u r e of AI